오늘은 하... 깜짝 놀랄만한 게 들어오거든요 엄청 비싼 거예요 제 와이프는 사실 제가 이걸 산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제 와이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인데한 얼마 정도 할것 같아? 500만원 500만원 정도면 괜찮아? 오빠가 사고 싶었잖아 얼만데? 업핸나운으로 해봐 업파 바사나로 씹어? 오래까지만 걸어다니자. <웃음> <웃음> 김밥 괜히 샀네.